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밖에 한번 나와봤는데 산책할 겨 비가 오다니 비가 와요. 우와 누가 발이 왕발인가 본데. <목소리> <목소리> 힘다 지금 공원에 잠깐 왔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서 어떡하지? 집에 다시 가야되나?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죠? 지금 우산을 안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다시 가야되나? 지금 보시면 저강 물살도 굉장히 빨라졌어요. 원래 저렇게 물살이 빠르지가 않거든요. 하늘도 엄청 새까매요. 이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해가 하나도 없어요. 사무카지 <목소리> 개미. 어, 비가 점점 세지는데? 지금 보이시려나?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? 나 어떡하지? 집엔 어떻게 가지? 우산도 없는데? 어떡할까요? 비가 정말 많이 오는데? 어, 비 떨어진다, 여기도. 비가 온다. 누가 여기다 이렇게 쓰레기 버렸어? 카메라에 못 들어가겠는데, 아이고야. 정말 사람이 없어요.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서 사람 진짜 없어 저는 지금 여기에 갇혔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떡하지? 저 개울물도 물살이 꽤 거세지고 그쵸? u g h